좀 슬퍼. 소리 다야이 내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못 받고 싶어. 너무 먼기인데 잘안된다못 자르는 안나도 너건잘 자르냐? 와이이겠다 진짜 별로 안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. 내 이름은 건빵 미로고를 접수하러 왔어 <웃음> 이제부터 미로고는 건빵이라는 이름로 알아 미루메닛 <목소리도> 바뀌게 될거야 바람 미미이랑 어떻게 재밌겠는까아 이거 야나먹 아이템을 장착하셨습니다 아이템 효과 지는 플러스 정리 플러스 <목소리도> 한 딸기 너무 차가워, 안 먹을래? <웃음> 어, 뭐야, 소이렇게 거야. 다 머리가. <웃음> <웃음> 에안 <마음에> 들어. <들었습니다. 웃음> 뭐 보러 왔습니까? <웃음> 아바르아바 저기요 손까지 들고 주문한다 아게아 너무 재밌어너 때문에 참 많은 경험을 한다 여자친구와 같이 보는 영화라니 가슴이 <웃음> 공장 네. 덕고 너무 행복했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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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굴에 감탄하고 있어? 아무래도 너무 잘생겼다보니까 내일 갑니다 건이는 갑니다 저 멀리로 머리가 둥둥 떠있는 거. 어쩔 수 없어